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고 8개월 동안 유튜브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분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. 하뚜?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댓글을 달아주신 128분 중 네, 많은 분들이 노래방을 찾으셔서 만들어봤습니다. 노! 레! 방! 마침 쇼핑몰에 이런 침대도 들어오고 리뷰해달라는 댓글도 달리고 혼자나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. 아 그리고 이곳은 딱 봐도 집 같진 않추? 생각하셨던 대로 자취방이 아니라 원룸 만들기 사무실 한켠에 있는 쇼룸입니다.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는 눈치채셨겠지만 설치기사님입니다 이 커다란 침대를 혼자서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기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노래방 놀러오세요 선생님은 짜입니다 핫뚝 안녕히 계세요 아, 신났네 제, 제 손, 손잡이가 안들었네요 네? 손잡이가 안들어어요네 네, 내가 또 계속 올라올게요 네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합 네, 아니, 한 중에 한 300kg 갔을 까 같아. <웃음> 안에 한번 볼까요? 아, 크기야. 발 냄새가 조금 나시네요. <웃음> 냄새 안 난다. 네 발은 쇠발이 아니네. 냄새 안 나잖아. 2 8년 먹었다 이건 발이. 좋아요. 구독. 챕터 1 상자 붙이기. 오, 오, 오, 오, 오, 오. 문 열고 소리 들어주세요 아아시비92 똑같은 소리 들어줘 응문 닫고 시작 84? 챕터 2 방음 보도 붙이기. 챕터 2 방음제를 인자 <웃음> 상자에 붙일 건데요. 이방음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얘가 흡음제, 요꼬은 색깔이 차음제, 그리고 여기는 스티커 양면테이프. 양면테이프. 이거를 박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부직포를 엄청 엄청 응집시켜놨어요. 이거는 약간 재질이 책 고밀도 스포지 <웃음> 이거를 한번 소리를 차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이 색깔이 좀 이쁘다 그그 이쁘다 죄상에요상송 마산에 파산이 징그릇돌아요? <목소리> 징그릇 이런게가 높지는 못할 것 같아 이게 박스가 종이다 이거 <목소리> 빡빡 눌러주라 오이 아, 새끼 약간은 또... 어머! 좋아요! 구독! 에리아 역대급 프로젝트구나. 쉬운 게 아니었네요, 또. <웃음> 야, 여기 진짜 방송국인데, 방금... 빨리 들어가 봐. 얼굴미 야, 내가 필요 없는 게임을 해 아, 우와, 됐짜가 그래, 크게 막... 야, 우와... 하세요. 내가 위에 올라가볼게떨 떠가지나. 내가 불러 볼게... 자꾸 하시 조금 심하나. 이 마지막 조강기에요 여기 어디 갔냐? 엄마 오 많이 먹는데 그냥 뭐 노래 불러도 되겠다 시즌 1먼 노래 불러도 되겠다 대시벨 측정해보실? 매트 깔기 이거라 말할 것 같으면 헬스 매트라고 이렇게 쿵쿵대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따는 매트예요 상당히 무게가 있으면 이렇게 소음을 흡수해준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일일이 없지만 그래도 완벽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서 이거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심하니까 여러분은 냄새를 빼주세요네 헬스장이 이런거 왜케 하지 알겠다 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못안> <웃음> <웃음> 챕터 4 노래방 물품 채우기. <웃음> 스톱 파이브 간판 및 마무리 왜왜? 아안 잘라도 는거잘라 <웃음> 아 <웃음> <보라통고 맥청이야. 웃음> 머리가 이야아아야 <간지럽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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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, wow. yo?